오! 울 때도 있어 힘이 들 때도 있지 울보면 어때 울보면 어때 전하의가보 힘내자, 힘내자, 힘내자 내 색시, 강방공주를 위해서 온다른 훌륭한 작품으요 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인근님한테 인정을 받아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